<목소리> no! 조용! 요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참아. 갔다고 참아. 참아. 너가 참아. 너가 참아. No! 아 너는 나한 발차기. 이리 들어가 빨리. 문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혜들리도 이제 유치원생이네 유치원생 유치원뭐 응. 할까? 노래야 놀이해야지 어, 노는거야 친구들이랑 어? 노는거 <웃음> 다른 친구들과 사교어어 <사교해야지>. 맞아 어디 <웃음> 있어? 테리야, 어때? 테리? 테리, 리 좋아. 좋아? 테리야! <웃음> 야 가발 바어지겠어 테리야! 응. 엄마 바닷가 가는 거야? 지금? 응, 응. 응. <웃음> 나 바닷가 좋아해. <웃음> 나 바닷가 좋아하거든. 진짜로? 네. 음. 아, <favorable> 가어는데 와, 바다 어쨌냐구나. 우와! 우와! 점점 몰린다. 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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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장태리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 그것도요?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펌! 어! 어머, 어머, 어머, 너무 떡파하신 거 아닙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거 어디다 두셔야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어디다 놓으실 건데요? 어머머, 어머머. 빙글빙글빙글빙글. 어머머. 어머머. 어? 어, 거기 위에다. 거기 위에다? <웃음> <웃음> 네, 번지겨 야! 네, 여기다 넣는 거죠빨래감면 엄청 많네요. 빨래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빨래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기도고도 시 자기야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장일 씨. 장일 씨에게 놀고 먹는 삶이란? 놀고 먹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놀고 먹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먹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음, 그냥 자유로 자유로운 거? 네. 그러면 엄마 엄마는 자유가 없네? 아니야, 있어. 어? 놀고 먹잖아. 엄마가 놀고 먹어? 엄마가 놀고 먹는다고? 내가 다다일지 엄마 다 일하지. 언제도. 저녁에 뭐 하러, 뭐 하러 놀아? 아, 어, 자면서 놀아. 야, 자면서 그게 어떻게 놀는 거야. <웃음> 너희들, 너희 재밌는 거 같아. 봄에서 놀아. 봄날에서 놀으라고?